안녕하세요 길입니다자 오늘은 지난 영상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두 영상에서 자기 자신의 강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렇다는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왠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댓글을 보면 본인 MBTI 유형이 헷갈린다는 분들 근데 내가 T인지 F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검사하면 N과 S가 반반씩 나온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분들은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MBTI 16가지 캐릭터들은 4가지 지표가 모두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근데 ISTJ라면 I-80, S-90, T-100, J-80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청렴결백한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ISTJ 유형이 나왔다고 해도 S가 55, N이 45 이렇게 점수 차가 크지 않다면 ISTJ 설명을 들을 때 뭔가 나랑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J 설명을 들으면 어, 난 이쪽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S 아니면 N으로 딱 갈리겠어요 극 S인 사람도 있고 극 N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가 적당히 섞여있는 사람 도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오히려 극 S와 극 N이 드물 거라고 봅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양 끝단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건 하나의 지표만 볼때 그렇다는 거고요. 네가지 지표 전체를 다 보면 그 중에 최소한 어느 하나는 확실히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물론 네가지 지표 모두가 반반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 중 대부분은 자기 성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점수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해요. 진짜로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드문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요. 어쨌든 MBTI 네가지 지표 중에서 하나 이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성격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개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도 최소한 어느 하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예요. 그 치우친 부분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특히 이네 가지 지표 중에서 중간에 오는 것들 있잖아요. NS 지표와 TF 지표. 이둘 중에 하나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NS 지표는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TF 지표는 T가 90%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TF는 거의 50대 50인데 어쨌든 SU형은 확실하다 라든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한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자신의 강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강점뿐 아니라 약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N이 강점인 사람의 약점은 뭐겠어요? S겠죠. T가 강점인 사람은요. F가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강점을 알면 곧바로 자기 약점을 알수 있어요. 강점을 하는 것만큼이나 약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극 S, 극 N 이런 사람들은 정규분포 곡선에서양 끝단에 속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대박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타고난 소질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환경만 만나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박은 커녕 중박도 힘들어요. 사실 쪽박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탁월한 S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리 말하자면 N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N들이랑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N기능이 천재 수준이라면 S기능은 천치 수준. <웃음> 죄송합니다. 하여튼 N들 사이에서는 천재로 추앙받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S들 사이에서는 네. 좀덜 떨어진 사람 취급받아가며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한테 맞는 환경을 만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대박이냐 쪽박이냐예 갈림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 나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대박도 아니고 쪽박도 아니고 적당히 중박만 치면서 살면 안 되나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한쪽으로 확실히 치우친 성격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렇게 살수 있어요. 다만 강점을 키우는 게 좋다는 건 어디까지나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10대 후반이나 20대라면 직업이나 진로에 관련된 고민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어른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이런 게 인생 전반기의 주요 테마가 되는 거죠. 이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난다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특별한 강점도 약점도 없는 것 같고 게다가 특별히 강점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별로 들지 않는다면 직업적 욕심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지킨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나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만 해도 충분히 성공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강점에 주로 집중하는 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컨대 직장생활 10년차 돼서 팀장 역할을 하거나 독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격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던 사람이라면 본인이 좀 달라져야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의 약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그 고민하는 사람이 매우 강력한 t 유형이라고 해봐요. 그동안 자기 강점에 집중하면서 능력 성과 효율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서 꽤 성공도 했고 인정도 받았는데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면서 이제 나도 F같은 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극 T였던 사람이 TF가 반반인 사람으로 될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융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T와 F는 쌍으로 작용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TU형이라는 건 T가 발달되었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F가 비발달되었다는 거죠. 근데 F를 억지로 발달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한테 넌 이제 좀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융은 심지어 이런 시도가 폭력적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치료자가 대단히 지적인 환자의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결과가 다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하게 정반대 기능인 F를 발달시키려고 하지 말고 N이나 S 기능을 발달시키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이때는 T가 불편한 느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좋습니다. N이나 S는 T를 도와주거나 보조해 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하나의 강점. 예데데 본인이 TU형이라면 T에 집중하다가 그래서 그걸로 정신없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사회에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왠지 좀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면 제2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때 T라면 제2의 기능이 N이나 S가 되는 거죠. 자신의 반대 성향인 F는 일단 제외하는 거예요. ENFP는 주로 N이 발달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시야가 아주 넓어요. 상상이나 공상에 빠지는 일도 많고요. 근데 이 기능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사람이 좀 정신사나워 보일 수 있어요. 감정기복이 심하거나 심지어 조울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게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제2기능인 F가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이 F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키우는 거죠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이런게 습관이 되면서 F를 앤만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훨씬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ENFJ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F기능이 발달한 사람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한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ENFJ는 보통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편인데 진짜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 기능을 발달시키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듣고 더 많은 걸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큰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자유로운 면이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에 나와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 mbti 유형의 가운데 두 글자 있죠 아마도 그두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더셀 거예요. 그 중에 더 약한 글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